이빨과 관련된 꿈은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멀쩡한 금리가 빠지게 되면 예기치 않는 사고가 날 조짐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하게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이빨이 빠져 흐르는 피를 본꿈 자기에게 방해가 됐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직을 당해 자신에게 큰 이득이 되는 일이 생긴다. 누군가의 이빨이 빠지고 피가 흐르는 것을 보는 꿈 타인의 실패, 사고, 퇴직, 실직 및 불행한 일에 연관되어 자신에게 이득이 생기게 된다. 전일를 보거나 관련된 꿈. 부인이의 여자와 관계를 갖거나 사업상의 동업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다가 이빨이 부러지는 꿈. 일신상에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난다. 우환 질병, 파면 등 불운이 닥친다. 병든 이빨을 치료하거나 새로 갈아 끼우는 꿈. 타인과 재물 내지 이권을 나누거나 직장 및 사업 등과 연관된 변동이 따르게 된다. 빠진 이빨 대신 물리적인 이빨을 넣은 꿈. 관계없던 사람과 만나 친분을 맺게 됨. 사나운 돼지를 이빨로 물어뜯는 꿈. 사나운 돼지를 이빨로 물어뜯는 꿈은 큰 이익이 생길 것이니 복권을 사라. 사랑니가 나는 꿈. 집안에 경사로운 일이 일어날 꿈. 산 정상에 있던 멧돼지가 내려와 이빨로 자신의 배를 찌른 꿈. 태몽으로 아이가 장차 최고의 명예 또는 권리를 마련해 획득하게 된다. 상대방 이빨이 안으로 굽은 옥리로 또렷이 보이는 꿈. 상대자가 어떤 사소한 일 관계로 원한을 품고 이를 갈게 된다. 예절인 체험을 버리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복수심을 갖고 눈을 못 감는다. 새로에 넣은 이빨이 밝게 빛나는 꿈. 능력 있는 직원을 얻거나 훌륭한 사람과 관계하게 긍정적인 꿈. 송곳니가 빠진 꿈. 신변에 좋지 않을 일이 생길 꿈. 사우다 앞니가 빠진 꿈. 굳은 일을 겪게 될 꿈. 아는 사람이 웃는데 아니가 없는 꿈. 주변 사람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꿈. 아랫니가 빠져 금리로 갈아 끼운 꿈. 그간의 근심 걱정이 모두 해소될 꿈. 아이의 이빨이 뼈쪽이 새로 돋아나는 것을 본 꿈. 사업이 번창하게 되거나 소원이 성취되고 집안이나 사업장에서 새로운 식구가 늘어나게 될징조알던 이빨이 빠지는 꿈. 병중에 있던 환자가 사망을 하거나 자기가 부리던 직원이 사표를 내고 퇴사하게 된다. 앞니가 뚝 부러진 꿈. 집안의 우환이 들끓고 하는 일마다 실패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앞니의 의치를 하는 꿈. 생각지도 못한 가족이 생겨 식구가 늘어나게 될 꿈. 애들 이빨이 새로 나는 것을 본 꿈. 소원이 성취되거나 그간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게 된. 오금리가 아픈 꿈.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어려움을 겪고 고심하게 될 꿈. 어린이의 이빨이 새로 나는 것을 본 꿈. 소원이 성취되거나 그간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게 된다. 위엄리가 윤기가 나며 가지런하게 보이는 꿈. 부부금슬이 매우 좋고 행복한 미래를 맞게 됩니다. 위 아랫니가 몽땅 다 빠지는 꿈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심상치 않은 변고가 생긴다. 우환 실패, 질병 사고가 뒤따릅니다. 이 깃발 중에 하나가 빠지는 꿈 윗사람 중에 한 명에게 변동이 생기게 됨. 윗니 중 하나가 빠지는 꿈 윗사람 중에 한 명에게 변동이 생기게 되며 아랫니는 아랫사랑, 어금니는 친척, 덧니는 사위나 양자 등과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이빨이 부러지는 꿈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집안에 혼란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법적 문제로까지 번져간다. 폐가 망신 소송, 사고, 사망, 실패, 질병 등의 불운이 닥친다. 이가 부러지거나 깨지는 꿈. 병에 걸리거나 하는 사업에 지장이 있을 징조입니다. 이가 희고 윤기가 나며 고르게 나 있는 꿈. 가정이 안락하고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하며 온 집안이 화목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게 긍정적인 꿈. 이빨 빠지는 꿈. 보통이빨이 빠진다는 것은 가족 중에 우환이 생긴 기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빠지는 이빨의 위치에 따라서 우환이 있는 사람이 달라지곤 합니다. 어금니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빨 하나가 빠지는 꿈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이별을 하게 되며 자기주위에 이루었던 사람과도 헤어지게 된다. 이빨에 물린 자국이 나는 꿈 계약, 권리 양도와 관계하고 동물을 물린 자국이 나면 관직에 오른다. 이빨을 뽑았는데 허전함을 느낀 꿈 세상에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독감을 맛볼 일이 생기게 됨. 이빨의 일부가 빠지거나 깨지는 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일부분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빨이 검고 누렇게 변하는 꿈 집안이나 직장 등에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빨이 깨지는 꿈 질병을 앓게 되어 고생을 하게 되는 꿈이고 회사 업무나 사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징조의 꿈입니다 꿈 속에서는 진통을 느끼지는 못하고 보통 청각이나 시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간혹 알던 이가 아픈 꿈을 꾸게 되면 현재 상황이 안 좋을지 안정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빨이 나는 꿈 장수하게 되고 빠지고 다시 나면 자손이 창성함 이빨이 부러진 꿈 어떤 병에 걸리거나 하는 사업에 지장이 생김 이빨이 빠지지는 않고 흔들리기만 하는 꿈 불안하거나 조바심을 느끼는 꿈 자신의 자리를 불안해 하는 꿈 이빨이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빠지는 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전체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암시. 이빨이 흔들리는 꿈. 신원이 위태롭거나 사업과 조직 등이 튼튼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면직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잇몸이 아프고 이빨 사이가 벌어지는 꿈. 집안의 우환이 들끓고 부부싸움이 잦아진다. 지출, 실물수, 사고 등이 발생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빨이 빠지는 꿈. 평소 존경하던 사람이 죽게 되거나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이빨로 상대방 사람 또는 동물을 무는 꿈. 상대방에게 권력이나 정신으로 영향을 주어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자신 이빨로 상대방 사람 또는 동물을 무는 꿈. 상대방에게 권세나 사상 따위로 영향을 주어 자신의 편으로 만들거나 어떤 일거리를 감정할 일이 생긴다. 총치가 빠지는 꿈. 자신의 앞에 놓인 장애를 말끔히 제거하게 될 꿈. 치아가 다시 나는 꿈. 상황이 좋아지고 건강이 질 꿈. 치아를 닦는데 피가 난 꿈.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에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할 꿈 치아에 구멍이 난꿈 집안에 우환이 발생할 꿈이니 주의하세요 해더운 이빨이 밝게 빛나는 꿈 능력있는 직원을 얻거나 훌륭한 사람과 관계하게 됨 호랑이 이빨이 빠진 꿈 성공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실패나 능력 상실 등을 암시 호랑이의 이빨이 빠지는 꿈 기다리고 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패가 옵니다. 흔들리던 치아가 빠지고 새치아가 난 꿈. 골치 아픈 고민이 사라져 마음이 평온해질 꿈. 이빨 꿈의 멍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